조용하고 깨끗한 도시 일로일로 약 35개 대학교가 있는 교육적 환경이 매우 좋은 일로일로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물가와 학비를 가지고 있어 공부만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로일로는 필자닷컴의 필자라운지가 있는 도시로 여러분을 최고급 콘도에서 여러분의 어학연수의 쉼터와 함께 한국 메이저가 여러분을 케어해드리고 있는 일로일로 필자라운지 풍부한 일로일로만의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현지 문화체험으로 친절한 현지인들과 함께 즐길 기회가 많습니다.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일로일로의 교통의 요지로서 보라카이, 세부, 마닐라, 팔라완 등 타지역으로 관광이 용이하며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는 대도시로서 건전하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합니다. 6월에서 9월은 우기고,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건기입니다. 3월에서 5월은 건기 중에 가장 덥다고 할수 있고 11월부터 1월 말까지는 매우 시원한 편입니다.